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충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 내 상대방이 내 말투나 단어 선정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표시를 해오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은 표정과 목소리,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표정에 자신의 감정을 좀더 실을 거고요 표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쓸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을 하기에 참 탁월한 존재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요 참 우둔하거든요 내 감정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감정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서운해질 수 있거나 오해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 상대방은 요늘 오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내 상대방이 오해한 게 아니라 내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인식한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연애 초반에는 요 나도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 많은 신경을 써요. 내가 너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예민하게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을 보이고요. 쉴수 없는 내 감정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긴장한 상태를 나 스스로 유지하죠. 그게 우리가 썸탈 때나 연애 초반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 상대방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라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내가 초반에 긴장하면서 애써서 내 감정표현을 하게 된 노력의 결실로 그런 편안함을 조금 얻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긴장이 풀어지게 되니까 내 감정표현도 편안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이나 내 말들도 편안하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런 내 편안함의 행동들이 요내 상대의 입장에서는 요 서운하거나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내 상대방을 위해서 연애 초반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가식이든 애써서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일수록 내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요 분명히 티가 많이 날 거고요. 내 상대방은 당황스럽거나 충격받는 폭이 커지겠죠. 물론, 나도요, 내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순간이 분명 생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나 내 상대방이나, 정작 당사자들은요,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왜냐면, 나는요, 그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요, 맥시멈은 아니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단지 좀 편해지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말과 표정을 통한 표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편안해졌으니까 그만큼 말이나 표정에 있어서 편안해진다는 게 이상한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가끔 편안해지는 행동을 했을 때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다는 라것내 상대방이 서운해질 수 있다는 라걸 생각 안 한다는 거고요. 나는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또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나와 내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딱히 나나 내 상대방이나 뭔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또 뭔가 거슬리거든요. 어느 순간 내 상대방이 말하는 게 조금 꼴보기 싫어지고요. 이런 기분이 들다 보니까 자꾸 나도 그런 기분에 편승해서 안 좋은 말투로 대응하겠죠. 이렇게 서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기분도 그런 방향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 나나 내 상대방은 요 연애 초반에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라고 했었는데 아 그럼 어쩌라고 또왜 그래 이런 표현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서로 무딘 상황이라서 별로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고 꼽기는 애매한데 내 기분이 불편해진다면 내가 서운한 느낌이 든다면 상대방이 원망스러워질 수도 있죠 상대방이 그걸 고쳐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물론 정말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나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녹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녹음을 해서 상대방의 꼬투리를 정확히 잡아내자 라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내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해서 너 이거 봐봐 네가 이렇게 말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되네요 현명한 분들은요 이런 녹음을 들으면서 내 말투나 내가 상대방에게 전한 기분 내가 사용한 단어들의 부끄러움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지기도 하겠죠 남자친구가 같이 여행가자고 어떤 목적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여기 가려고 라는 대답을 했죠 근데 이 말을요 여기 가려고?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가려고?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무심하게 여기 가려고?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사뭇 다르죠? 상대방의 입장에선 내 대답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짧은 대화 안에서도 요 이런 기분들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나는 수많은 대화 속에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주거니 받거니 됐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찾아내죠. 그런데 내가 전하고 있는 기분, 내가 전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조금은 그랬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은 하면서도 상대에게 인정은 또잘 못해요. 그러면서 내 상대방의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 난또 그렇게 억울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나를 대하는 말투나 목소리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있다면요. 그 원인이 혹시 나로부터 비롯된 건 아닌지. 그리고 분명히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편한 정도를 넘어서 막대하고 있으면서도 편해서 그런 거라고 라는 핑계를 대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음을 들어봤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내 목소리와 말투가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진다면요 이별로까지 갈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다고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